오늘은 아침부터 제가 양주루라는 데를 가고 있는데 어, 여기가 한번도 제가 안 가본 데여가지고 어, 오늘 양지언니하고 양지언니 회사 식구들과 함께 양주루에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양주루예요들어가면 입구인데 제가 진짜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안내를 받았고 원래는 아이들만 있을 때 비누방울을 선물해 주시는데 눈동자 흔들렸나다가 주셨어요 <웃음> 미쳤다 아 너무 좋다 우리는 8번이에요 아 너무 잘 되겠어 오늘 저는 아디다스 가젤의 어, 니트 박스를 신고 왔약요 원래 로우라이즈인데 좀 약간 청치마에 안에 흰셔츠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핑크색 포인트로 오늘 리트를 입고 와봤어요 그리고 너무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포인트로 줘봤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는 제가 저번에 동대문에서 구매한 그, 실버 타입으로, 어, 이어커프로 오늘 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여기. 오늘 여기에 앉을 예정입니다.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된데도 있어가지고 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좋다. 아, 이거 핸드크림이 진짜 우디한 향이 나가지고 진짜. 친구들도 한 번씩 쓰고서 그 뭐냐고 타임넘버가 클리오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클리오 브랜드라고 올리브영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 그제서야 바로 사러 가야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좋아 진짜. 오늘 립 제품은 이 k 의 시티팝 슈 틴트예요. 이 브랜드인데 러브 미 모브 약간 모브 컬러라서 제가 오늘 또 핑크를 입고 왔잖아요? 근데 너무 핑크 핑크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루즈 빛이 들어간 모브 컬러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컬러감이 너무 강하지 않고 되게 맑게 올라가는 틴트인데 틴트 같지 않고 약간 촉촉하게 발리는 약간 매트한 립? 립 제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 응용을 해서 해봤죠. 별로 응. 갤럭시 실에서 아, 아, <목소리> 아, 아. 고민이라도 한 거야? 고민도 아니지. 바꾸기 바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타? 빠르게 돌려야 되는 거 같아. 불렀어 어떡해 o i 안 걸리려고. o u <웃음> 안 걸렸어 안 걸렸어. o say. I'm going to say. i 끝! 안돼! 안돼 다시! 한수 한쑤 한쑤! 취향껏! 짠! 치얼스! 쭈~~ 툰디기! 우리 중학교 때 감성 아니었나? 음 맛있다! 중학교 때? 근데 어차피 그쪽이잖아 집 그쪽! 그 뭐해? <놀라> <놀라> <놀라> 이렇게 오늘 캠핑은 마무리를 합니다 저번에 대학병원 갔다와서 오늘 CT 찍는 날이어가지고 오전에 손톱을 이렇게 시간 짬 내가지고 내일은 오랜만에 받고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c t 는 사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찍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진짜 아침부터 물도 못 마시고 이제 병원 가려고 해요 이제 엄마 만나서 이제 병원 갈 거여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병원 가볼건데 사실 뭐 큰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걱정은 안돼요 사실 어, 뭐 제가 좀 요즘 신경쓰게 있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병원 가서 검사를 잘 받아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손 살짝 빼시고 힘 빼고 음. 어.. 내 네, 시티! 지티 네, 이제 시티 찍으러 와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요. 해 빨리 옷갈 검사 잘 해볼게요. 검사 다 마치고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물한 모금도 못 마셔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걱정했지아 걱정했어? 걱정되지 않지 안되나 엄마랑 여기 공원 산책하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 너무 예쁘고 놓은것 같아요 제가 오늘 탈색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 완전 늦잠을 자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잔것 같아요 지금 부랴부랴 눈에 들어오는 옷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지금 그냥 세수랑 양치만 하고 조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웃음> 지금 머리를 하러 가고 있는데 살짝 늦었습니다. 입도 지금 또 부르텄어. 얼른 가서 오늘 머리 탈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이라인이랑 눈썹은 음. 그렸어요. 그래도 머리하러 간 너무 쌩얼 가기 오늘 창피해가지고 왜냐면 오늘 주말이거든요 토요일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눈썹과 아이라인은 그린 상태로 지금 머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주차 위반 단속 구... 결국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염색만 하는 걸로 응. 오늘 원래 탈색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탈색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머리 대충 머리 길 정리하고 전체 염색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저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